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 중국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점마양이라는 패턴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 명사나 대명사 뒤에 점마양을 붙이는 경우와 동사 뒤에 목적어 구가 와서 점마양을 붙이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앞에 동사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나 또는 다양한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그러한 예문을 통하여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암은 이치 주어 그리고 이치 그리고 동사 목적어 뒤에 점만 양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뭐뭐 하면 어때요? 이런 뜻입니다. 뭐뭐 이치 점마樣 우리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커피 마시면 어때요? 우리 같이 허 카페 怎麼樣? 허 카페 怎麼樣? 허 카페 怎麼樣? 자, 우리 여기서 먼저 우리 한 가지 공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허허 이 발음 인데요 이 발음은 으어 발음이 납니다 으으으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허가 아니라 흐허 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는 앞에 이가 오게 되면 가운데 나 어, 뒤에 나 앞에 오는 이는 에로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는 카페이 에로 발음을 내셔야 되고요 뒤에 n이나 또는 비음 ng가 올때이 이는 어로 발음이 돼야, 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침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합니다. 여기는 허라고 발음 내 주시고요. 페이 에로 발음 내 주시고요. 여기는 어로 발음 내셔. 짠짠 이렇게 발음을 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에 이는 어로 으 어로 발음을 내 주셔서 머 뭐 그냥 뭐가 아니라 머 머입니다. 그래서 허허 카페 점么점么양 이렇게 발음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복, 발음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허 카페 怎么样 커피 커피 카페라는 말은 카페라는 말은 커피라는 뜻이고요. 허는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 커피 마시면 어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치 부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치는 함께, 같이 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우리 발음 하, 어, 성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가 일성입니다. 일성이지만 이 뒤에 1, 2, 3성이 오면은 이 1성이 4성으로 변화되고요. 뒤에 4성이 오면은 이 1성이 2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배우신 거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이치가 아니라 이치, 이치. 그리고 이 3성은 앞에 1성이 오기 때문에 3성 길게 내주는 게 아니라 반 3성으로 이치 이 정도로 내주면 됩니다. 이치. 이치, 喝咖啡 이치, 喝咖啡 이치, 허 카페, 웜은 우리란 뜻이죠. 우와만 삼성이고 경성을 했기 때문에 우와만 이치, 자,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한 읽겠습니다. 치喝咖啡怎么样 자,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커피 마시면 어때요?我们一起喝咖啡怎么样？一起喝咖啡怎么样？자 그런데,我们一起喝咖啡怎么样？앞에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 어때?이 원래喝咖啡怎么样에서一起가 붙었습니다. 그리고자 이 집야 집에서 우리 마시면 어때요?어 이 주어에서 가까이 갈수록 더 강조하는 문구들이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 o m 이 자이지아, 이카페 만약에 이자이지아가 장소지 않습니까? 장소 전치사구나 부사 어 분사구 앞에 주어 앞에 오게 되면은 자이지아를 아주 강조하는 경우죠. 자이지아, 자이지아 오면 이치 허 카페점마야. 이치 카페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짜이 지아를 강조할 때이 짜이 지아 문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장 주어 뒤에 와서 와만 짜이 지아 같이 허 카페 怎麼樣 우리가 집에서 커피 같이 커피 마시면 어때요? 이런 문장입니다. 문장이 조금 길지만 허 카페 怎麼樣 이거를 기억하시고 같이 첨가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지 허 카페 怎 뭐야? 자이치야 이치 허 카페 점 뭐야? 워먼 자이치야 이치 허 카페 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취 카페팅 워먼 취 카페팅 이치 허 카페 점么야 우리 커피점 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 어때? 같이 커피 마시면 어때?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연달아 옵니다. 취허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도 말을 하다가 보면 동사, 동사 연결되듯이 그냥 말하는 순서대로 동사가 나열되는 경우인데요. 我们去咖啡厅一起喝咖啡怎么样?去咖啡厅 <목소리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我们去咖啡厅一起喝咖啡怎么样? <목소리도> 네. 그 다음 시간도 올수 있습니다. 我们现在一起喝咖啡怎么样? <목소리도>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现在, 지금이라 지금 나와 같이 가서 커피를 마시자는 것입니다. 我们现在一起喝咖啡怎么样?喝咖啡怎么样? 一起喝咖啡怎么样? 我们一起喝咖啡怎么样? 차, 어, 커피, 커피 대신에喝茶, 我们一起喝茶, 차는 우리가 마시는 차를 말합니다. 허차怎么양허차허 喝茶, 차.我们一起喝茶怎么样？ 喝茶, 喝茶. 우리 같이 차 마시면 어때요? 우리 같이 커피 마시면 어때요? 우리 같이 차 마시면 어때요?我们一起喝茶怎么样？牛奶我们一起。 喝牛奶怎么样? 우유입니다. 我们一起喝牛奶怎么样? 我们一起喝咖啡怎么样? 我们一起喝咖啡怎么样? 우리 같이 커피 마시는 것때 我们一起喝咖啡怎么样? We'll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면 어때요? 我们一起聊天怎怎么样 we'll 聊天,怎么样? 聊天,怎么样? 자, 우리聊天은 이야기하다, 한담하다, 잡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보통, 을화가 붙어서, 이 ER, 알, 발음은 이 알인데요. 같이 붙으면 이는 생략되고, 알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발음은 을로 해줍니다. 그래서, 聊天인데, 聊天, 聊天,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聊天聊天，여기도 아예 지금 포인트있기 때문에, 聊聊天聊天 0성0 聊天. 이성, 성이죠 聊天我们一起聊天怎么样怎么样聊天 한담하다 얘기하다 一起 함께 이起 함께 我们一起聊天怎么样? 我们一起聊天怎么样? 우리가 지 이야기 좀 하면 어때?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我们一起聊天怎么样? 聊天怎么样? 我们一起 聊天怎么样? 我们一起聊天怎么样?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입니다. 我们一起喝咖啡怎么样? 我们一起聊天怎么样? 자, 우리 세 번째 문장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 어때요? 我们一起学习怎么样? 쉬에 시는 공부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공부라는 명사도 됩니다.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쉬에시쉬에시점마양 이치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웜은 이치 쉬에시점마양자 그런데 만약에 중국어를 공부하다 할 때는 쉬에시한 이가 아니고 쉬에한유쉬에라는 공부하다 라는 동사를 쓰고 한위를 쓰면 됩니다. 쉬의 한위, 수의 응위 학수학. 뭐 여러 가지가 올수 있습니다. 쉬의 배우다라는 뜻이죠. 쉬의 한위. 우리 같이 쉬한위 怎么样 우리 중국어 공부하는 것 어때요? 我们一起学汉语怎么样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것 어때요? 소리내어 보겠습니다.我们一起学习怎么样？我们一起学习怎么样？我们一起学习怎么样？我们一起学习怎么样？我们一起学习怎么样？我们去图书馆一起学习怎么样？우리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어때요?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네. 자 우리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我们一起喝咖啡怎么样？我们一起喝聊天怎么样？我们一起学习怎么样？我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같이 밥 먹으면 어때요? 네번째입니다我们一起吃饭怎么样吃饭吃饭吃饭은吃는 먹다라는 뜻이고요. 饭는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吃饭이라는 우리가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을 吃판이라고 합니다. 꼭 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때 끼니를, 끼니에 맞는 식사를 吃판이라고 합니다. 吃판 그래서 뭐, 吃水果, 吃 다른 먹는 거, 뭐, 火고吃牛로 탕, 吃춘 여러 가지 올수 있겠죠. 그래서我们吃 다른 걸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吃饭이 점매양 이 하나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것을 응용해서 집어넣으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我们一起吃饭怎么样 一起, 같이. 我们一起吃饭怎么样? 우리 같이 밥 먹으면 어때요? 我们一起吃饭怎么样？ 我们一起吃饭怎么样？ 우믄 이치, 吃饭怎么样? 네 잘하셨습니다 자그 다음 다섯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 어때요? 우믄 이치, 唱歌怎么样? 唱歌는, 唱은 부르다 노래를 부르다는 뜻입니다 창그, 唱歌我们一起唱歌怎么样? 자, 그러면唱歌 대신에어 다른 취미가 있다면, 또, 하고 싶은 거 있다면 넣어도 되겠죠?我们一起散步怎么样?散步 하는 겁니다散步怎么样?我们一起唱歌怎么样?我们一起看电视怎么样?看电视,看电视。 어, 텔레비 TV인데요. TV 보는 거. 어, 요즘 한국 드라마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칸 한류 怎麼樣?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어때? 우리 같이 칸 한류 怎麼樣? 우리 같이 창가 怎麼樣?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 어때요? 한번 소리 내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웜은 이지 唱歌怎么样? 我们一起 看电视怎么样? 我们一起散步怎么样我们一起 唱歌怎么样? 네, 잘하셨습니다. 我们一起 唱歌怎么样?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농구하는 거 어때요? 워면 이치 다란치오 쩡마야 다란치오 다는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공 같은 것을 치다 때리다 이런 때 다를 씁니다. 그리고 란은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치오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란치오는 공을 바구니에 집어넣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구를 말하고요. 다는 운동을 하다. 이런 의미니까, 다란 치오는 운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란 츄오, 怎么样? 다란 츄오, 怎么样? 다란 츄오, 怎么样? 이치, 다란 츄오, 怎么样? 이치, 다란 츄오, 怎么样? 我们 이치, 다란 츄오, 怎么样? 我们 이치, 다란치오, 짠마야.자, 그런데 왕치오는 테니스를 말합니다.왕은 그물을 말합니다.그물망.그래서 이 테니스 기구가 그 그물왕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테니스를 왕치우라고 하고요.다 왕치우, 그러면 테니스를 치다라는 뜻입니다.이성, 이성이니까 발음은 다왕치오 다网球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我们一起打网球怎么样？我们一起打网球怎么样？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치 골프는 골프를 어 중국말로 했기 때문에 별 그거 없이 다골프치 골프치면 어때라는 뜻입니다.我们一起 다걸프夫오怎么样我们一起打高尔夫球怎么样걸프夫怎么样高尔夫球也可可以걸프夫球怎么样打핑팡 n g 핑팡球은 탁탁 톡탁 이런 뭐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탁구를 치면 톡탁 톡탁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핑팡 n 치오라고 합니다. 다 핑팡 치오 타구치다타구치면 어때? 다 핑팡 쇼쩜 뭐야? 오먼 이치 다 핑팡 치오 怎 뭐야? 자 여러분,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농구 하면 어때요? 오먼 이치 다란 이치 다란 오먼 이치 다핑 오먼 이치 다핑이 이치 오 이치 다 핑팡 이치 다 핑팡 오치오 이치 이 打乒乓球怎么样？我们一起打网球怎么样？我们一起打网球怎么样？우리 같이 농구하면 어때요?我们一起打篮球怎么样？테니스 치면 어때요?我们一起打网球怎么样？打网球怎么样？우리 골프 치면 어때요我们一起打골프夫球怎么样 타쿠치면 어때요? 오면 이치 다 핑팡치오 점마양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 여섯 가지 문장을 중심으로 배웠는데요. 어, 운동은 운동대로 또 취미는 취미대로 또 공부는 공부대로 레어티알 같이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상생활에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좋은 중국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